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자 오늘은 저기 우울증이나 어, 공황장애, 이제 갱년기 증상을 동반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갑자기 기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전혀 힘이 안 난다든가, 막 계속 졸린다든가, 그실제로 공황장애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든가, 숨이 안쉬어진다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그 저는 그냥 오늘 이 시간 그 사실 이 동영상 올리기 전에 조금 주저주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하, 괜히 또 올렸다가 좀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었던 사실대로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과장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고요 어,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 최근에 이제 몇 차례 이제 세미나에서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뵀는데 그 실제로 세미나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막, 막 이게 뭔가 식은땀이 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팍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그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고 어시제로딱 봤는데 뭔가 안 좋아 안 좋은데 아,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아그뭐 뭐라 그럴까 아 힘이 빠지고 어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공황장애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우울증이나 이런 걸뭐 우울증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황장애 자체를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무기력증 이런 거는 저도 경험했었는데 이제 공황장애 증상을 눈 앞에서 딱 보니까 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일단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주변,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던 모래주머니, 그 500g 짜리 모래주머니를 그분 왼쪽 발목에다가 일단은 채워드렸어요. 채워드렸고, 어, 제가 판단하는 근거로는, 아, 이게 가스가 왼쪽에 있던,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일순간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나타나는 걸 제가 몇 차례 이제 어 몇몇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건 하여튼 개념도예요 창작 개념도인데 가스는 원래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위장을 타고 식도를 타고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온 게 원칙인데 이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일순간 왼쪽으로 확 밀려갈 때가 있어요. 대장 쪽으로. 그러니까, 오른, 어, 왼쪽 창자에 있던 가스가 순간적으로 확 밀려갈 때가 있어요. 오른쪽 소장 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대장 쪽으로 이렇게 확 밀려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이제 왼쪽,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와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왼쪽 다리에다가, 발목에다가, 500g을 일단은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그실제로 제가 이제 눈을 못 껴가는 사실이에요. 못 껴가는 사실인데, 한, 그니까 일단 채워서 제가 어떻게 하려냐면 여러분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니까, 이제 왼쪽 다리에 오른 주머니 그렇게 채워드리고, 이제 왼쪽 다리를 이렇게 좀 눌렀다가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 눌렀다가 들었다 하고 이제 우리 기본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제 오른쪽 다리 두번 들이고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이 동작을 몇, 몇 차례 시켰습니다 굉장히 막 몸은 안 좋아지고 힘은 드는데 억지로 시켰어요 시키고 이제 팔도 좀 흔들어 보고 머리도 좀 흔들고 바람도 좀 불어보라 이랬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냥 막그 정상이 너무 심각하게 찾아오니까 어, 너무 힘들어 하는데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험을 최근에 두 차례 연, 연, 연속적으로 했는데 두 차례가 있었어요 두 차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그 전에는 집에서 이제 혼자 계실 때 그런 경우에 딱 다치면 막막 막 하루 온종일 막 그냥 퍼져서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이렇게 막그 두려움, 우울증에 막 시달리던 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모머주머니만 채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동사 보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인데 머래주머니만 채워서 끝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가스를 오른쪽에서, 에이,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고 와서 팔을 흔들어서 가스를 위로, 자, 다리 동그라 하고 난 다음에 팔 흔들기를 하면서 머리 흔들고 바람을 불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한 분한테, 두분다 그런 얘기 한건 아니에요. 한 분한테 이제 그분은 이제 본인이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울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이틀에 한번 꼴로 확 이렇게 다운되는 원인을 모르고 다운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아 나는 분명히 우울증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도 동일하게 이제 제 앞에서 그랬는데 확 무너진 게 보였는데 이제 머리 지을 치우고 다시 조작을 시키고 하니까 갑자기 쏙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우울증으로 여지껏 봐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울증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창자의 변형에 따른 가스 이동의 역행 이제 가스가 정상적으로 순행하지 않고 역행을 하면서 일순간 우리가 대사 기능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온몸이 시스템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니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황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공황상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상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약하게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거 이런 거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한다는 라 거예요 그 어떠, 어떤 분은 또 그런 거다 무시하고 막 호흡장애다 실제로 대사, 대사 시스템이 탁 무너지면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가스가 역행이 되면서 폐가 안, 제대로 안 움직이면서 호흡장애가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세밀하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면서 아, 그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상각이 나타나고 이해하면서 수긍을 해 주시는데 이제 동영상을 띄엄띄엄보시는 분들은 그걸 그 대사시스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오해하면서 저를 조금 약간 비방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을 가끔씩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냥 아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긴 하는데 이 모든 동영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 문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 제가 어, 오해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돕고 싶어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업적으로 하면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올리진 않습니다. 그죠? 짤막짤막하게 해서 그냥 사람들 관심 끌고 그냥 광고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툭툭 넘어가면 그게 저한테 더 유익해요. 그런, 그런 개념으로 동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 제 중심을 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울증으로 오래 생,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 자기가, 아, 그런 상황이면 가스가 일순간 오른쪽으로 밀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제 두분다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오른쪽 창자, 오른쪽 소장이나 대장이 커져 있는 케이스예요. 오른쪽 소장이나 대장 쪽이 커져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00g이라는 중량을 선택을 했고 500g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500g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을 한 거지 여러분한테 제가 500g을 적용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이렇게 올래도 나중에 보면 막 500g을 적용했니 안했니 하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도 1kg을 자 1kg짜리를 적용했는데 효과가 있니 없니 하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아막 뭐 힘이 빠진다 졸음이 온다 막 계속 졸음이 오는 거야 무기력증에 빠진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막 이상한 두려움이 막 찾아온다 이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뭔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대사 시스템 그러니까 혈액순환 시스템과 가스 이동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붕괴가 그러니까 몸이 내 몸이 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겠다 이게 혹시 공황장애가 이런 쪽으로 가까운 건 아닌가 제가 실제로 공황장애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철원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항장애는 정신과적인 요소로 인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신과 약을 통해서 또 심리상담을 통해서, 자, 그걸 극복해내신 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세요. 그죠? 어. 근데 문제는, 약물을 통해서나 심리상담을 통해서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그분들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약물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그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약물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을 계속 받아야 되는가? 그 만약에 치료가 됐다면, 라 원래 끝나야 되는데, 내년에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치료는 아니지 않느냐. 일단은,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분의 케이스예요. 사실 두 분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전화상담이나 과거의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충은 알고 있었고, 그게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분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제가 심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상담을 통해서나 이렇게 할 때는, 어, 그러니 하고 이래 있었는데, 눈앞에서 그걸 보고 나니까 저도 막 신기한 거예요. 생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입장과 그분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웬건 그분들은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가스 이동 원리나 혈액순환 원리나 폐의 비대칭을 어떻게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스를 어떻게 뽑는지 가스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대충의 방법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아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이나 우울증이 나타날 때는 요렇게 요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설명이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뭐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인가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 동영상을 우연히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말이 어. 실제로 그러한가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좀 진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고 일단은 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처음에 제가 대사정후군 과민성 대장정후군이란 병에 걸렸을 때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 충격이 일어나면서 병이 걸렸던 걸 기억합니다 한 6개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이병이 걸려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병인데 실제로 병원에 가도 답이 없더라고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소화제만 계속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냥 아 이건 이 병은 내가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웃음> 어, 아, 아,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게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도. 일단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면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 왠가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장애도 걸리고 가스 배출 기능장애도 걸려요 가스도 재결 안 나오면서 결국은 소화불량이 걸리면서 가스가 안 나오니까 창자의 팽창을 일으키고 대장을 팽창시키고 오른쪽 소장을 팽창시키고 을 부분 팽창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보면 정신과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고 이 스트레스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실질적으로 창자를 크게 만들어 버렸냐 대장을 크게 만들어 버렸냐 소장을 크게 만들어 버렸냐 어떤 부분 팽창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렸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까지 생각을 한다면 라 정신과적인 측면과 이렇게 어떤 운동적인 치료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게더 바른 치료 접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리 뭐 운동으로 해서 좋아진다고 하라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최소화시키고 어떤 약물을 통해서나 어떤 안정을 시키면서 내 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게 실질적인 치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막그 심지어 제가 주변에서요 이렇게 중년의 분들을 종종 봐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니까 얼마 전까지 막좀 생기 생기 있고 이게 에너지 넘치던 분이 어느 날 보면 기력이 확 떨어져 있는 게 봐요 보여요. 그 심지어 그분도 본인도 얘기하고 최근에 이상하게 몸이 좀 힘도 없고 자꾸 졸리고 이런데 제가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곧바로 얘기는 못해 드려요 왜냐면 그분이 제 말을 안 믿어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싫은 거야 거절당할까 봐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얼마 전까지 생기가 넘치던 분이 갑자기 다운이 되는 그게 과연 진짜 정신적인 문제 호르몬 문제로만 그렇게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일반적이라면 저도 제나이때 되면 벌써 경년기에 들어가고 뭐 성적인 문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게 그거든요 오히려 어떤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되고 어떤 내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뻗쳐 나오는 어떤 그런 힘을 느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공황장애라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상의 어떤 에너지를 분출했을 을때 이제 텅빈 상태, 그죠? 공황장애, 공황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을 치고나을때 이제 빠져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어지기 전에 제가 아까 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웠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이 노트 제가 이제 이 개념도예요. 뭐 사람들이 이제 사진 보고 또 이상하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 또 정상 계시고 그래서 이건 개념도예요. 자, 이제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 그 실질적으로 요 어, 나중에 폐도 이게 짝짝이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이란 말을 제가 쓰죠 그죠 이제 오른쪽 폐가 커지기도 하고 왼쪽 폐가 커지기도 해요 사진을 찍어 보면 실질적으로 오른쪽 폐가 큰지 왼쪽 폐가 큰지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병원에서는 이 왼쪽 폐가 크다 오른쪽 폐가 크다 작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대의학계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왼쪽 폐가 커지면 어떻게 되고, 오른쪽 폐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분명히 실정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를 타고 위장을 통해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이제, 이제 여기에 십이지장이 있고, 공장. 이제 회장을 통해서 이게 왼쪽 상자가 공장 회장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오른쪽으로 가스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아 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쪽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대장인데 여기가 상행 결장이고 여기가 횡행 결장 여기가 하행 결장 뭐 S행 결장 직장 이렇게 가스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소화장애나 소화 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가 어느 날 그게 폭발적으로 증상이 확 드러난 거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 얼마 전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건데 사실은 어떤 우리 몸의 창자가 커지고 작아지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게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두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실정적으로 두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대장이 실질적으로 되게 커져 있고 한 분은 대장과 오른쪽 소장 오른쪽 아랫배 이 맹장 쪽 충수 쪽이 이렇게 좀 커져 있는 케이스예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죠그 이쪽이 커져 있는데 자, 그분들도 원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원래 차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당한 거야 제가 보는 눈 앞에서 당한 거예요 다운된 거야 확 퍼진 거예요 아, 근데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데 왜그랬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쪽이 일순간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가스가 이제 제가 이런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밀려버렸다, 밀려버렸다는데 순간적으로 이쪽이 어 오른쪽 소장이 커져버린다든가 대장 쪽이 갑자기 팽창이 현상이 일어나면 가스가 왼쪽에 있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확 밀려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일순간에 시스템이 확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스 이렇게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가스를 뽑아내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빠져나오는데 빠져 어, 나오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로 빠져나오는 게 대사가 정상적으로 가스 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스 이동이 정상적으로 가스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때 창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순간 가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밀려간다 이 말은 가스 이동이 역행이 되어 버리면서 창자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순환 도 이상해지면서 폐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심장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죠 심장도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가스도 안 올라오고 완전히 기능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일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팍 쳐져 버리는 거예요 누워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전화로 한 대서 막 사람이 커져 갖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돼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 근데 제가 모래주머니 채워 주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시켜 주면 어 선생님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가 만약에 정신과적인 문제만 갖고 있다면 라 제가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분명히 그분 제가 보기에도 그분, 그분이나 저, 저를 포함해서 그분도 분명히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요 우울증 증상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 오랫동안 아파 왔기 때문에 심심적인 상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아플 때는 제가 막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간혹 가다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데 일단 정신적인 문제는 제가 어떤 약을 처방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일단은 제쳐놓고 이제 몸을 대사 기능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니까 몸이 살아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정신과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가서 약을 처방하고 정신과적인 안정을 취하고 또, 심리적인 상담을 받고,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떤, 그, 심리 선생님, 심리학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도 듣고 해서, 불필요한 심리, 그, 불안 요소는 좀 제거를 하고, 그걸로 해서 몸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약으로 해서 끝났으면 진짜 좋은 거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안 통한다. 이래 되면, 이제, 차선책을 택해야 돼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모래주머니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아, 일단은 동영상 이까지 찍었으니까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두, 중간에 두번세번 번 끊었고 다 지워버렸어요 올릴까 말까 올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제가 일단 끝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두 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은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두 그 분은 동영상을 많이 보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래주머니의 착용법이나 원리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어 조금 초보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블리 뭐 500g을 차고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제가 왜 500g을 채웠냐면 그분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 그분의 오른쪽에 있는 가스, 대장이나 오른쪽 소장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한 500g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0g을 채운 거예요. 이게 오른쪽 팽창 정도가 크지 않은 분들은 200g, 300g만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동영상 길다 해서 막 500g 그것만 다 기억해 놨다가 500g 채우기도 하고 또 500g도 까먹고 혹은 야 500g 보다 1kg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막 1kg를 차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kg를 차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막 제가 두려워요 막 그런 분들 막 행동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막 제가 두려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하여튼 자 500g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500g 정도 같으면 몸이 아주 허약하신 분이 아니라면 500g 정도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500g을 또 착용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찰 거냐, 몇 시간이나 찰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은 제가 그한 분은 세미나에 나온 지좀 오래돼서 좀잘 아시는 분이고 한 분은 세미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분한테 제가 허락을 안 받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 혹시나 그분이 보시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고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500g 차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살아나요 그래, 내가, 일단은, 한, 세미나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500g을 차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니까, 러한 250g 정도를 차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250g을 차고, 이제, 500g을 차고 걸어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에너지가,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왼쪽 창자에 가스가 지나치게 몰려버리면, 몸이 또 시스템 붕괴가 돼요 또 망가진다고 가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이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한 분은 잘 아시는 분이라서 집에 가서 그나마 잘 대처를 했었고 한 분은 그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전화가 하여튼 제가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 드려요 그 주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전화, 이제 전화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야. 그 왠가 하면, 그니까 제가 500g을 채웠다가 250g으로 바꿔서, 왼쪽 다리에 250g을 바꿔서 집에 돌려보냈어요. 세미나 끝나고. 근데 250g 차고, 그날은 너무 좋았는 거야. 막, 몸이 평상시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그냥 2 5 0 g 차고 주무셨대요, 심지어. 근데 그 다음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날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똑같이 비슷한 정상 어지, 어지하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정상은 아닌데 몸이 하여튼 이상하다 이게야 몸도 이상하고 머리도 막, 막 어지러운 정상 아픈 정상 이런 게막 동관이 되고 하여튼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가스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쪽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커지기 시작하면서, 왼쪽 창자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또 압력에, 창자 압력의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 정도의 비율로 가스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제 데이터상, 데이터상 그런데, 그러니까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 무게감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제 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잘못하셨더라고잘못하셔갖고 이제 문제가 나타나서 이제 제가 그걸 문제를 개선을 해, 이제 해결을 해드렸는데, 그 이제 강기 전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차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다른 머리 주머니가 있어요. 뭐, 오른쪽 다리에는 40g, 왼쪽 다리는 뭐, 한, 90g, 100g 이렇게 차세요 하고 이제 돌려 보내 되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착용하고 한 이틀을 지내신 거예요. 그 이틀을 지내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치고 어. 뭐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제 그분과 같은 이제 그분이 내가 주의를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개개인적으로 주의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실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실제로 제가 세미나 오셔서 실수하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500g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커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끌고 오는 힘이 있어요 왼쪽 발목에다가 500g을 차면 자, 이, 자, 이게 이 모래주머니 같은 게 시중에 파는 거 뭐, 그 시중에 잘안 팔아요 체육사나 인터넷 이런 데서 구, 구입을 하는 건데 이게 500g 짜리입니다 500g 짜리인데 그 하여튼 500g을 차면 오른쪽 창자에 있던 가스나 대장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이제 위장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에? 그러니까 끌려온다고 해서 위장으로 해서 무조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왼쪽까지 끌려와요 왼쪽까지 끌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 쌓이면, 이제 오른쪽 창자는 가스가 없고, 왼쪽 창자에 가스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것도 창자의 불, 압력의 불균형으로 창자가 잘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500g은 굉장히 강한 거다, 사실은. 이제 500g을 차고, 이제 막 걸어 다니시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거나 상관에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앉아 있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한 400g 막 그나마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500g 정도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근데 하여튼 어 이걸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20분,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확 살아나더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실은 그분이 그 세미나 한 3시간, 4시간 진행 동안 계속 차고 계셨어요. 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갈때 250g으로 제가 바꿔서 집으로 돌려보내드렸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니까 한 4시간 정도는 차고 있어도 가만, 그분이 제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그걸 차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너무 강한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이제 빠르게 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원래 상황 같아서는 이제 오른쪽에 대장이나 오른쪽 소장이나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넘어오는 데는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도 걸려요. 이게 모래주머니를 걸어 놓고 그 힘으로 인해서 가스가 끌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끌려오는데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는 차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풀리는 거는 한 10분만 지나도 예, 어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증상이 일순간 약간 호흡 곤란 증상이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음? 풀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풀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좋으니까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풀렸으면 이제,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한테 왼쪽 다리에 왼쪽 발목에 적정한 중량을 찾아야 된다 그것도 그게 딱 고정된 어떤 적정 중량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왼쪽 다리에 한 100g을 차면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다리도 원래 차그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이 이런 사람이 이제 100g을 차도 괜찮은 이제 100g을 차도 괜찮다라는 뜻은 왼쪽으로 이제 끌려왔던 가스가 오른쪽으로 다시 끌려가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100g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g을 안 돼요. 100g으로 왠,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끌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g을 차야 돼요. 어떤 사람은 150g, 어떤 사람은 250g, 어떤 사람은 300g을 차야만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와서 여기서 머물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도그 세미나 통해서 돕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왼쪽 다리에 뭐 150g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 다리도 차고 있습니다 50g 이나 100g 정도 그 왼쪽 다리에 한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한 80g 차이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40g 차이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0g 차이 두고 있는 사람 있고 심지어 400g 차이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에 100g 이고 왼쪽 다리 에 500g 차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장이나 오른쪽 소장이 아주 커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창자가 어느 정도 커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장이 이제 가스실금이다 이런 분들은 대장이 아주 커져 있어요 대장이 근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자꾸 오른쪽 창자가 아프다 이런 건 오른쪽 소장이 커져 있으니까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 조금 약간은 무겁게 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g 어떤 사람은 150g 어떤 사람은 200g 어떤 사람은 250g 어떤 사람은 300g 이렇게 착용해야만 가스가 오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오른쪽 넘어간다면 결국은 반기로 나오든가 설사로 나오든가 묽은 변으로 나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원래는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이렇게 위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다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시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보조 모래주머니라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에 50g, 왼쪽 다리에 한 150g을 찼다, 혹은 200g을 찼다 이러면 그 계속 바꾸기가 힘드니까 보조 모래주머니를 활용을 해요. 뭐 30g이나 50g짜리를 착용 준비를 해놨다가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보조 모래주머니 하나 더 채우고 그래서 버텨내고 다리 조작이나 이렇게 해서 버텨내고 다리 조작하는 방법을 아시죠 그죠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버티고 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 다리의 중량을 이용해서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 막습니다 근데 가스가 왼쪽으로 왔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에 왼쪽 창자 왼쪽 소장에 있는 가스를 위장을 통해서 이 위로 뽑아 올려야 돼요 이 뽑아 올리는 작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트레스나 어떤 지병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통해서 이제 오른쪽 소장이나 대장이 커져 있다. 나이를 먹으면 대장이 다 커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뭐 혹이 생겼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일정한 나이 되면 대장 검사 다 받으라고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해요. 왜 대장이 자꾸 커지니까. 대장이 커지고 방귀가 자꾸 나오고 변이 이상해지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그죠 어. 그리고 이 오른쪽 소장이 커지고 대장이 커지면서 허리 압박도 오고 허리 통증도 오고 방광도 문제가 생기고 전립선도 문제가 생기고 오른쪽 뭐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다리 문제 방광 문제 요로 문제 자궁 문제 허리 문제, 요통 문제, 골반 문제 이런 게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허리가 아프대. 그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분명히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그래 가스를 내가 모래주물류 무겁게 채워갖고 왼쪽을 끌고 오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10분이 채안 걸렸어요. 다리 조작을 하고 해버리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허리통증이 뭐 며칠 동안 괴롭히던 허리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거뭘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예요 이거 오른쪽 창자가 팽창이 되면 척추를 옆에서 눌러요 압박을 가면서 하 척추관을 찌그러뜨려요 눌러버려요 그러면 척추관을 통하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게 다리통증하고 다리저림하고 허리통증 골반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니까 압력이 풀리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 이런 사실을 보고 아 이게 오른쪽 상자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구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니까 풀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왼쪽 창자 여기가 5.5 55 오른쪽이 45 정도의 가스가 골고루 있는 게좋아요 원래 창자 모양도 왼쪽 창자가 더 길고 복잡합니다 더 길고 뭐 가스를 더 담고 있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소장은 좀 짧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약간 왼쪽은 복잡하고 길고 대장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응?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밸런스라 우리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폐도 양쪽에 있고 팔도 양쪽에 있고 다리도 양쪽에 있고 신장도 양쪽에 있고 다 양쪽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른쪽 창자가 커질, 커지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가스 순환이 이상해지면 혈액순환이 이상해지면서 폐가 변형이 일어나요 폐가 짝짝이가 되어버려요 폐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폐가 오른쪽 폐가 커지거나 왼쪽 폐가 커져 버리면 이게 위장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위식도 가력관 쪽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왼쪽 상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못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못 올라오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왼쪽 창자 가스가 꽉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들어 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오른쪽으로 밀려가 버려요 또 그러면 이 이런 상황에서는 왼쪽 다리 에 무겁게 차더라도 끌고 여기서 끌고 와봐야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끌고 와봐야 또 밀려가 버려요 근데 이거는 공황장애 증상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 장소는 이쪽은 비워버리고 이쪽을 확 넘어갈 때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꽉차 있고 여기도 꽉차 있으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몸만 이상한 거야. 몸이 안 좋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쪽으로 가스를 뽑아 올리는 작업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자바라 운동법입니다. 이제 물병 들고, 그죠? 물병을 제가 물병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양손에 들고. 머리도 안 들고 바람도 불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때 이제 가스가 위로 올라온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올라온다. 자, 아까 한가 빼먹은 거 있습니다. 자, 우리 가 앉아 있을 때 왼쪽 엉덩이에 육 오른쪽 엉덩이에 4 정도의 힘으로 주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앉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것도 왼쪽 엉덩이에 6이라는 힘을 줄 때,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가 왼쪽 창자로 끌려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앉으라고 하시는,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어.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오른쪽 창자가 커져가는 게 인간의 어떤 몸의 변화예요. 대장도 커져가고. 오른쪽 소장도. 그니까 나이를 먹고 이제 소장, 그, 맹장을 뜯어내고 잘라내고 하는 이유들이 자꾸 맹장이 자꾸 커져가거든요. 팽창이 돼서, 맹장이 터질 때는 전부 다 팽창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대장이 커지고, 직장이 커지고, SN 결장이 커져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다 커져요. 나이를 먹으면. 그,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당하죠. 그냥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왜 커졌는지 몰라 왜 커졌는지 그게 가스 때문에 커진 거예요 가스가 자꾸 위로 못 빠져나가니까 자꾸 학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하여튼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왼쪽. 근데 이제 아까처럼 물병만 흔들어 주고 바람만 불면 끝나냐 머리 흔들어 주고 끝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미나에 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려고 그 세미나 오는 친구들 보면 길게 온 사람은 2년 2년째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되는 분도 있고 한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한 3개월 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몸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제 계속 좋아지니까 본인이 좋아지니까 계속 오시지 않겠어요? 안 좋아지는데 누가 2년 동안 계속 세미나 오라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분명히 좋아지는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저는 하여튼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셔야 제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을 통해서나 세미나를 통해서 돕는 건데, 세미나를 통해서 돕는 게백 배, 천 배? 여러분한테는 좋아요. 동영상도 보고 세미나도 오시면 더 좋고 근데 세미나 동영상만으로 해결 하시는 분들 이제 정상이 가벼우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정상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제가 보면 진짜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쉽지 않냐면 이게 폐가 짝짝이가 되면 가스가 안 올라와요 이렇게 물병을 흔들고 팔을 흔들고 해도 가스가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걸고 가스를 끌어당겨도 왼쪽으로 끌고 와도 안 빠져나오니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폐를, 커져 있는 폐를 덜 올려줘야만 가스가 빠져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커져 있으면 오른쪽 비대칭, 왼쪽 폐가 커져 있으면 왼쪽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대칭이라고 해서, 뭐 항상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 오늘은 오른쪽 비대칭, 내일은 왼쪽 비대칭도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이 두세 번 바뀔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아, 이제 세미나 오신 분에게, 당신은 지금 오른쪽 비대칭입니다. 혹은 지금 왼쪽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래주머니를 차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어떤 비대칭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오른쪽 비대칭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모래주머니를 바꿔 자고 운동 방법을 뭐 오른팔을 두번 흔들고 양팔을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른쪽 비대칭이 왼쪽 비대칭은 어느 날 바뀌어요. 바뀌면 또 그걸 또 왼쪽 비대칭 8분응성 9분응성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계속 컨디션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건강이 아주 망가지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야만 몸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에 뭐 2년을 나온다 1년을 나온다 6개월을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말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왜 혼자 해보니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오고 와서 또 상담을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집에 가면 또 일주일에 한번 전화 상담을 해서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서서히 치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이 병의 치료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짧아도 1년 길면 3년 5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다 상자가 이게 오른쪽이 커져 있는 게 6개월 만에 작아진다, 이게 말이 돼요? 폐가 커져 있는 게 뭐, 일주일 만에 작아진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현실을 잘, 직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세미나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을 많이 한번 와보고 끝. 참. 물론 비대칭을 찾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뭐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그 오면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또 대충 머리 좀 머리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거 왜이 동영상을 찍어드리려하냐면요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찍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치료법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치료법을 이 동영상 한 편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 왜, 아까 2년 동안 세미나 나오는 분이 뭐, 저한테 뭐, 얘기를 적게 들어서 계속 2년을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이론이 필요하고, 또 경험,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이게 무한반복이 돼야 결국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그걸 치료, 자기 몸을 통제를 할수 있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방법만 가르쳐 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경험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막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 없는 공황장애 원인 없는 기력 하락 원인 없는 갱년기 증상 원인 없는 우울증 증상에 빠졌을 때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단지 3시간 4시간 혹은 하루 정도지만은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야 이게 뭔가 치료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으면 희망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왼쪽 다리도 조정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심지어 나중에 폐의 좌우 비대칭 찾아서 모리주머니도 조정을 해야 돼요. 저도 동일하게, 오른쪽은 430, 왼쪽은 390, 40g 차이로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저는 원래, 오르, 그 원래는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왼쪽 비대칭으로 바꿔서 오른손을 더 무겁게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상황이, 모리주머니도 계속 바뀌어왔어요. 저도 계속 바뀌어왔고, 세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바, 바꾸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 한편에 알려 드린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 일단은 광장에 들어가 버리면 절망상태에 빠지나 심지어 뭐 자살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황은 좀 부, 다른 방법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이러면 누구나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죽는 것만 남아 있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뭔가 실내 같은 희망이 있다 이러면 그걸 벗어나는 거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 오늘 원래 턱관절 통증 때문에 그 동영상 찍으려고 앉았다가 지금 <웃음> 제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아이고, 턱관절은 나중에 뭐 조금씩 천천히 고쳐도 되는데, 이 공황장애 걸리신 분들은, 진짜 암담하겠다. 진짜 힘드시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눌려서, 제가 갑자기 동영상을 바꿨습니다. 제목, 그 내용을 바꿨는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보신 후에, 만약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중량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한 150g이나 200g 정도로 그리고 또 효과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참 다행이고 그래도 이제 내가 아까 왼쪽 창자 5.5 아, 오른쪽 창자는 4.5라고 했습니다 55대45 그걸 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55대 45를 어떻게 맞추냐 이것도 몰라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게감 느낌이 있어요 왼쪽 창자의 무게가 왼쪽 다리의 무게가 오른쪽 창자의 무게가 이 경험을 통해야 이게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미나에 계속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왼쪽이 뭐 6이고 오른쪽이 4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몰라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형을 조금 내리시다가 또 깔아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또 왼쪽을 또 중량을 조금 올리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아주 극단적인 공황장애나 극단적인 우울증은 일단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팔 흔들고 머리 흔들어야 합니다 좌우 비대칭을 못 찾으면 일단은 막 무조건 흔들고 바람을 불어야 돼요 머리도 흔들고 이거 원래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한한 한 20번씩 흔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비대칭을 찾으면 가스가 더 효과적으로 나오고 비대칭을 못 찾으면 조금만 빠져나오다가 멈춰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져나와요, 가스가.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미나에 와서 그걸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라는 건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세미나를 하는가.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이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 막 오라, 가라, 막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뭐 경주에 계신 분들 삼주에한 번씩 계속 오는 우리 젊은 아가씨도 있고 응? 저 전라도 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요 어 남양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오늘 동에은좀 무거워서 어.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목을 또 이상하게 달았다가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아 일단 어 2주만에 또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동영상 조금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어막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500g 차고 막 하루 막 이틀 계속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한한 3시간 한 세, 한세 찾다가 중량 또 내리고 어? 한 한 200g 정도는 한 하루나 이틀 더 차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또 150g으로 내리고, 또 가스가 좀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또 왼쪽에 한 50g 더 채워주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밀당을 해야 돼 밀당을. 그런데 손에도 모르지만 참은면 좋아요. 한 100g씩이라도 이렇게 차고 비대칭은 모른다 이러면 일단은 100g씩이라도 한 차보고 또 흔들어 보고 그렇게 운동해 보고 어. 근데 또 다리에 어떤 분 그래요 뭐 다리에 막 500g 차고 잤다 제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제발 예? 500g 차고 잤다 그런 행동하고 싶으면 세미나에 와서 저한테 허락을 받고 하세요 허락을 받고 해야 여러분 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세요 그 위험한 행동이에요 뭐잘 때는 500g 차고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어, 한 150g 200g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0g 또 약간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왼쪽 다리에 150g 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데이터가 없잖아요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위험하다 어느 수준이 괜찮다라는 거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 막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1주 동안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여러분 계셨습니다. 몇분 계셨고, 어, 참, 그, 저라면 저 후원 잘 못할 것 같아요. <웃음> 좀 무관심하기도 한데, 근데 참 후원해주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어, 참 멋지시고, 감사합니다. 어, 뭐, 그분, 자신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어, 대단하십니다. 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동생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